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간단한 파래김치를 해볼라이. 오늘은 파래김치. 이세 덩어리. 이게 천원 아치야. 천원 아치? 응. 음. 음. 싸지? 응. 음. 희채야 음, 돼. 깨끗하긴 한데, 그래도 잘 박았고, 조금 지저분한 게 있으면, 골라 내고, 비치면 되거든? 이런 게 뜨지, 스트로프 같은 거야. 어, 이거. 이 바다이가 이런게 있었던 거야. 물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.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고 조금만. 아주 이거는 채를 얇게 썰어야 돼. 이렇게 팔에도 얇으니까. 잘 썰었네. 응? 잘 썰었어. <웃음> 한석봉이 엄마야. 음. <웃음> 너무 꼭 짜면 안되고 살짝만 짜서. 이거는 묻힐 때 음. 엉키거든. 그러니까 미리 물을 이렇게 섞어줘야 했어. 파를 고추도 얇게 고추 반개야 반개 조금만 빨간 거 모양으로 배를 반쪽만 안뜨하게 갈아야 돼 마늘 좀 넣고 액젓 간장으로 해도 돼, 진간장으로. 조금만 더 넣어. 탕 조금. 래소금도 이만큼. 고춧가루. 간을 좀 봐야 돼, 여기서. 됐어, 됐어. 요거, 보고 조금 싱겁네. 싱겁다고? 음. 소금 넣게? 음? 소금 넣게?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으로 조금 넣어주고. 네, 왠지 싱거웠을 때가 딱 좋았을 것 같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데 딱이야. 음, 맛있다. 음, 이게 파래에는 파래 파레 천무침도 있, 있는데, 천무침보다 이렇게 무치는게더 맛이 좋네요. 완성! 빠이빠이!